안녕하세요 돈판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오늘은 사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본주의 세상이죠 자본주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매일을 행복하게 잘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잘 살아가는 것 이것을 누린다 라는 표현을 가끔씩 즐겨 사용합니다 누리고 사는 것 정말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세상에서 누리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돈이 많아야 할까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자본주의니까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또한 많겠죠.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누리고 산다는 것을 바꿔 표현하면 자본주의를 이기면 자본주의를 누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자본주의를 이긴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돈이 많으면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것이 자본주의를 이기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반대로 돈이 아주 많은 재벌 그리고 부자들 가운데 일탈하는 분들 있죠. 마약의 중독, 도박의 중독, 알코올의 중독, 또 가정 파탄. 자, 이런 경우 극단적입니다만 돈이 많은 부자나 심지어 재벌 가문에도 심심치 않게 발견하고 합니다. 또는 재벌이나 엄청난 자산가가 아니더라도 주변에서 볼때 틀림없이 재정 형편이 넉넉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나는 아직도 가난해 여전히 더 많은 돈을 불리해야 돼 하면서 너무 인색한 그런 부자들도 많죠 그런 분들을 우리는 자본주의를 이겼다 그래서 자본주의를 누리고 있다 라고 생각이 들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은 자본주의를 이기지 못했고 누리지 못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돈이 없다고 해서 그렇다면 자본주의를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 또한 자본주의 세상을 사는 우리 현실하고는 맞지 않죠. 돈이 없으면 불편한 것들도 참 많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못하는 경우도 많죠.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 할 수도 있고, 맞는 음식을 자주 먹을 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돈이 많든 적든, 그 자체, 즉 돈이 많고 적음이 자본주의를 이긴다 하는 것하고는 절대적으로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영향은 주겠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자본주의를 누린다 라고 할때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든 즉 돈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내가 오늘 주어진 하루를 내가 즐겁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이 같은 능력을 저는 자본주의를 이긴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끔씩 다큰 자녀들 첫 직장 타죠첫 월급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경험이 있는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쓰게 하십시오 그럴 수 있다면 최소 몇 개월 또 그럴 수 있다면 1년 정도는 마음껏 쓰게 하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20년 30년 동안을 내가 소득활동을 못했습니다 우리들의 다큰 자녀가 부모님께 용돈을 받아 썼죠 그러다가 내 힘으로 내가 돈을 벌었습니다 쓰고 싶은 곳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써 봐야 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돈을 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돈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은 바로 자본주의를 사는 우리가 자본주의를 이기면서 자본주의를 누리고 사는 것에 매우 중요하다고 라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써야 행복한 사람이 있고 돈을 많이 쓰지 않더라도 더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가진 소득이나 재산의 크기가 똑같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써야 행복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적게 써도 행복한 사람이 있다 라는 뜻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많이 쓰는데도 행복하지 않고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적게 쓰는데도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자본주의를 이길까요? 누가 자본주의를 이기는 사람일까요? 적게 써든 많이 써든 상관없이 즉내 형편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오늘을 누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저는 자본주의를 이긴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돈은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 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이 있을 때는 행복하고 돈이 있을 때는 누릴 수 있고 돈이 없을 때는 불행하고 돈이 없을 때는 누리지 못한다면 자본주의, 즉 돈을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자본주의에 끌려가는 사람, 돈에 끌려가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돈을 쓰는 것, 돈을 쓰는 훈련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것을 저는 가치소비라고 하는데요 가능하면 지금 우리들의 다큰 자녀나 또는 나 자신에게라도 현재까지의 소비, 예컨대 경제활동을 하다가 은퇴 퇴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썸썸이를 좀 줄여야 하지 않습니까 미리 훈련을 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우리 가정에서 월 300을 썼다면 당장 200을 한번 줄여 보십시오 아무래도 썸썸이를 구조조정해야겠죠 자, 그랬을 때 행복의 크기가 3분의 2 토막 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의 크기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내 썸썸이를 한번 줄여 보십시오 그것이 가치소비훈련입니다 가치소비훈련 선진국 예컨대 문화 수준이 아주 높은 유럽 또 우리가 유대인 가끔 이야기 하잖아요 이 친구들은 항상 가치소비 습관 가운데 습관을 기르는 것 방법 훈련 가운데 기부가 있습니다 나보다 재정형편이좀 부족한 가정을 돕는 후원 기부 자 기부를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내보다 훨씬 재정이 열악한 그 가정에서 똑같은 1만원이 저 가정에서는 얼마나 큰 돈이고 가치 있는 돈이고 귀한 돈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죠 그 간접적인 경험이 나의 소비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자, 그래서 아 나의 소비, 내돈 1만원이 다른 가정에서는 저토록 귀하고 값진 가치가 있구나 그랬을 때 내가 쓰는 1만 원에 대한 생각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선진국 또 유대인들이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함께 기부 행사 후원 행사를 정기력으로 꼭꼭 참여하는 이유입니다 목적은요 자본주의를 이겨야 자본주의를 누릴 수 있다 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큰 자녀들이 특히 지금 아주 어린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이라면 매우 중요한데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재테크, 투자를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하지 못하는 가장 결정적 이유는 바로 비교 때문입니다 어떤 비교? 바로 돈의 규모죠 자본주의를 이긴다는 라 것을 잘못 오해하면 더 많은 돈, 더 많은 돈, 더더 많은 돈 더 많은 돈을 가져야 내가 자본주의를 이길 수 있다. 그것이 자본주의를 이긴다. 라고 오해하는 순간에 내가 가진 어떤 돈도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더 많은 돈을 추구한다. 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과 계속 비교하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면 조급함이 생깁니다. 투자에서 가장 장기투자, 꾸준한 투자, 지속적인 투자를 못하는 것. 제가 가끔 투자를 보험처럼 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투자를 보험처럼 못하는 사람들은 비교 때문에 조급함이 생기죠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빨리 돈을 벌고 싶은 빨리 돈을 불리고 싶은 이 조급함 때문에 5년 10년 못 기다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 투자를 못하게 되고 소위 말하면 한방투자 익숙해지고 그것이 몇번대풀이되라도 보면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실패하면 그때까지 내가 번 돈을 모두 다 날리고 심지어 빚까지 지는 경우가 초래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자본주의를 이긴다? 어떤 행편에든지 상관없이 나에게 주어진 오늘 주어진 재정행편의 범위 내에서 내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가치소비훈련 하는 것 이것은 궁극적으로 투자를 더 잘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됩니다 왜냐하면 투자의 성공요인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되돌아 보면 자본주의는 오르고 내림 속에서 항상 우상향합니다 시간이 길면 길수록 나의 수익률은 장기 수익률은 높아질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비교하고 조급함, 조화심을 내면 결과적으로 장기 투자를 하지 못하고 실패할 확률이 훨씬 높은 거죠 또한 우리가 자본주의를 이긴다 라고 할때 그래서 누린다 라고 할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많고 다 간다고 갑자기 많아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행편이든지 내가 오늘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이 계속 계속 습관이 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투자의 성공 확률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오늘을 행복하게 살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돈을 빨리 불려야 돼 하기 때문에 대체로 포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가진 꿈이죠 자녀들이 가진 꿈을 포기하게 하는 것 바로 많은 돈을 빨리 다른 사람처럼 다른 친구들처럼 빨리 불려야 돼 그래야 네가 행복할 수 있어 이 같은 이상한 주문 이 주문에 익숙해지는 순간 내 꿈은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돈을 벌죠. 그것이 더 많은 돈을 번다라는 유혹 때문에 그래서 자본주의를 이기고 자본주의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유혹 때문에 자 그렇게 해서 돈을 벌면 소비가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했으니까 돈으로 보상을 내 스스로에게 하려고 하는 거죠. 반대로 비교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할수 있다면 설령 돈을 적게 벌어도 일 자체가 즐거우니까 씀씀이 소비가 줄어드는 거죠 같이 소비가 자연스럽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돈을 적게 버는데도 시간이 지나면서 투자도 차분하게 할수 있고 오히려 더 많은 돈, 필요한 돈내 삶에 필요한 돈을 얻을 수도 있다는 라 것이 바로 나 자신의 삶에 집중해서 오늘 을 내가 누릴 수 있는 습관, 훈련을 갖추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는 우리는 물론 이거니와 우리들의 다큰 자녀들도 정말 진정으로 자본주의를 이기고 자본주의를 누리고 살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모인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해줘야 할까요? 비교하지 말고 더 많은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행편이든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재정적인 것들을 만족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감사하고 오늘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 가치 소비. 그 가운데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없는 행편에서도 내 주변 어려운 이웃을 같이 돌아보고 조금이라도 기부 후원할 수 있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행복이 훨씬 커지지 않을까. 함께 꼭 나누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